1,000원 이 오늘 면접 보러 온 사람 봤어요 아니 오늘 못 봤어요 얘기도 못 들었어요? 오늘 <목소리> 얘기해줄까요? 네 면접 보러 왔어요 어. 그러니까 카운터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면접 보러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음. 딱 봤는데 남자예요 그래서 "나 지금 웨이터 면접인 줄 알고 따라오세요 그래갖고 룸으로 데리고 갔어요 면접 보신 거 맞죠? 때 맞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오셨네요 편하게 오시라고 해서 이렇 왔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편한 거는 그냥 젠더로서 편나한옷 입고 라는 건데 그치 맞지. 남자로 편하게 왔는 거 마스크 한번 벗어보실래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벗었는데 여기 수염이 있는 거예요 면접이 지금 안 되니까 내일 다시 화장하고 면접할까요? 그랬더니 가발이 미용 가발이라면서 패션 가발이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본인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요 탈락이에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 일어나서 올라오는데 아 그럼 준비 다 해서 다시 보면 안될 거라고 아니요? 이미 끝났어 제 뒤에는 넘어가 음. 버렸죠 이미 끝났습니다 이러고 나버렸어요 음. 너무 뭐 준비가 단 1도 안 되어있네 정말도 음. 기분이 안 되어있는구나 아니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전에 지금 일하고 있는 유자라든지 아라 아이, 비비, 써니 이런 친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뭐오늘은무 씨발 똥도 다 닦아주고 밥도 다 떠먹여주는 줄 아는 것 같은데 뭔가 착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와야죠 왜 모자란 걸 해주든지 말든지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자세상 관이내가 일반 남자의 모습으로 면접을 보러 오는 건아닌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래도 젠더 반다이 그럼 보통 내가 면접을 이제 많이 보잖아요 음. 면접을 보는데 이름이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 김종입니다 이러잖아요 음. 그러면 보통 그 친구들은 다 탈락이 네. 여자 이름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안돼요 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여자 이름 같잖아요 여자 이름은 네이 가게에서 쓸이은을생각해봤는데 음. 이렇게 또나올래들또 보안점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아기스님을 통해서 왔다고 자기가 어떻게든 쓸 거라는 마인드였을 거예요. 그렇죠. 아기도 오빠 통해서 온나봐 아기새 아는 동생이 그 사람의 남동생의 친구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고온 거예요. 음. 음. 근데 이제 약속을 잡는데 아기스가이 카톡을 봐봐요. 아, 내가 이제 노래 들려드리겠어요, 다시. 처음부터요. 다 잡아야죠. <목소리>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카톡을 11시 약속 잡는다니까 이 사람이 뭘라는줄 알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그고 아기세가 일단은요? 그래서 약속 잡겠다는 건가요? 그러더니 네! 이러면서 는계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음. 말하는 게 뭔가 모르게 여기 우리 지금 커피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 있는데 커피급으로 하나 더 구할 필요는 없어요 커피랑 똑같아 쌍벽이에요 쌍벽 진짜 간절한 사람은 정말 느껴져요 간절한 사람은 언제든지 놓고 치면 돼요 정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열심히 배울 의지가 있으면 은 괜찮은데 교회도 줄수 있고 더 그러나 의지가 없는데 여기가 그렇게 낮은 문턱은 아니에요 여기 전쟁터야 여러분들 면접보러 오실 때 그래도 기분하고 오셔야 돼요. 전쟁터! 조지아? 이거 조지아 아닌데? 이거 어디 거냐면은 커피는 조지아라고. 아 커피는 조지아 역시 커피는 조지아라고. 저 지아야. 그 조지아! 아, <목소리> <목소리> 커피는 지아라고. 아 <웃음> 누가 또 그걸 지어낸 거야? 어 뒤집어진다. 어 맞죠. 역시 커피는 또 지아죠. 조지아. <웃음> <웃음> 어 맞아요. 역시 조지아라면서. <웃음> 야너 진짜 신진한 거야 뭐야. 아니 진짜 못 알아들었어. 내가 있잖아요. 아까 내가 면접을 되돌려 봤는데 <웃음> 내가 너무 인정해 보였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입장에서 조금 냉정해도 돼. 왜 남자들 중요한 약속 있으면 은 면도하고 가잖아요. 그래도 오늘 중요한 면접 아니에요? 수영은 밀고 왔었어요. 아직. 친구들끼리도 조, 중요한 약속 있으면 면도하고 가는데 맞잖아. <웃음> 말해 뭐하겠어요. 아 근데 내가 약간 말투가 안해고 언니 약간 그 있잖아요. 저 약간 그랬어요. 몇 살이세요? 23살. 어, 23살. 23살이요. 생이 네. 어떻게 되세요? 박재현이에요. 아, 혜력형이요? 저삐형이에요 ESTJ예요. 근데 마스크 한번 벗어보실래요? 네. 어저 오늘 사실 편하게 옷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그럼 괜찮나요? 벗어보세요. No. 무슨 <목소리> 새 <목소리> <목소리> 근데 누가 편하게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소개하신 아... 분이요네 아기새 님이.. 소개하신 분? 네. 너무 편하게 오셨네. 일단 면접 진행은 안 되고요. 네. 내일 10시에 장하고 면접 다시 볼까요? 저 음. 음, 가발이.. 제가 아직 준비가 안돼있어가지고 가발이요. 본은 준비 하나도 안 됐네요. 탈락입니다. <목소리> 그럼 도라지 <그럼> 나와요. <목소리> 그러면 은네가 해야죠. 어, 그럼 준비 다시 해서 보면 안 되나요? 어.. 어저 그러면 준비 혹시 네. 내일 다시 해갖고 보면 안 되나요? 었어아 근데 그렇게 냉정하지도 않네 언니. 면접 보는 입장입니다. Hmm.